안녕하세요. AWS 커뮤니티 데이 온라인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말을 맡게 된 AWS 한국 사용자 모임 운영진 김현민입니다. 국내 최대 클라우드 커뮤니티를 아시나요? 총 회원수 2만 명 이상, 연간 모임 횟수 100회 이상, 소모임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다고요? 맞습니다. AWS 한국 사용자 모임입니다. AWS 한국상행자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한국상행자모임은 2012년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 소규모 그룹에서 뭐 지역별, 분야별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분기 및 반기별로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임이나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킹 모임을 통해서 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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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참여해주세요 또한 AWS 커뮤니티 데이 핸전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WS 커뮤니티 데이는 매년 두 번씩 소모임의 우수 발표를 모아서 외부에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핸전랩 가이드로 실습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오프라인 행사가 많지 않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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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외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어, 코세라, EDX, 유다시티와 같은 어, 유명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AWS의 다양한 기술별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서버리스, 현대화 앱 개발,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같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실 수 있는 어, 자료가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을 학습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은 어, 유저그룹 채널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 만약 학습을 해서 좋은 내용이다 하시면 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시면 어 아주 서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에이터스 케어리지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만을 위한 모임이고요. 매년 하반기 소수 정예를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는 8월달에 자기 멤버를 선발했습니다. 에이터스 직원 강연 및 유저그룹 운영진 멘토링을 통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AWS 및 KRG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 주요 활동으로는 AWS 포식이라고 하는 AWS 기초에 대한 실습 행사를 하게 되고요 아마톤이라고 해서 어, 대학생분들의 산뜻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해코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 기술블로그를 운영해서 어, AS 유지 행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배운 점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을 어, 기술블로그에 기술 올리게 됩니다. AWS 코리아와의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WS 서밋이라든가 AWS 데브데이와 같은 주요 행사의 발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어, 그런 행사에서 사용자 모임 부스를 운영해서 만약에 AWS 유저 그룹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페이스북이나 슬랙에 가입을 해서 초보자분들이면 이제 뭔가 질문 같은 걸 하게 되고 어, 중급이나 어, 고수분들이면 모르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게 해주는 약간 이런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어, 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AWS 리인벤트에 참관단을 보내서 저희가 참관을 하게 되는데요. 어, 올해에는 AWS 리인벤트 행사가 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행사와는 달리 어, 온라인 행사에 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 만약 이제까지 AWS 리벤트 행사를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어, 온라인으로 어, 손쉽게 한번 꼭 참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외 AWS 유저 그룹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도쿄나 베이징 서밋 및 아세안 커뮤니티 데이에 참석을 해서 해외 행사의 발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외 커뮤니티 행사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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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정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존 커뮤니티 히어로를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성 높은 분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버리스, 컨테이너 및 머신러닝 영역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까지 한국에 5명의 a w s 히어로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1명, 5월에 달 3명이 추가돼서총 9명의 히어로가 한국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여성 쇼핑의 디그제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의 소성원님이 머신러닝 히어로로 선정이 되셨고요. 5월 달에는 AWS 파트너사인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어, SA 업무를 맡고 있는 제가 커뮤니티 히어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AWS 기술 블로그에서도 소개된 한국어 GPT 2 모델인 코 GPT로 유명한 SK텔레콤의 전현님이 머신러닝 히어로에 선정이 되셨고요. 요즘 가장 핫한 지역기반 중고 거래 웹인 당근마켓의 변기현님께서 서버리스 히어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a w 스 히어로에 선정이 되고 나니 어, 정말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a w 스 파트너 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고객분들 중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해외 커뮤니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해외의 친구들도 많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어, 지금서 생각해보니 저도 AWS 초보였었고 새로 AWS 파트너사로 어, 이제 이직, 이직을 해가지고 배우던 때 강남 소모임을 처음 만들면서 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이제 해외 행사인 뭐 일본의 조스데이즐에참여한다던가 어, 베트남과 호주에 APEC 커뮤니티데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참석한 이후에는 또 여행을 다니던 식으로 좀 즐겁게 참석을 하던 게좀 기억이 났습니다. 어, 최근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때에도 약간 열정을 잃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배우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일 수 있을 때를 기대해 봅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옆에 나라인 일본에서는 어, AWS IoT 히어로가 탄생을 했는데요. AWS 파트너사에서 일하면서 작년부터 한국에서도 IoT 관련 프로젝트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그런 IoT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IoT 개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 개발 을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한국에서도 그러면 IoT 히어로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미래의 AWS 히어로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페이스북 슬랙에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초보자 분들을 도와주시고요. 어, 성우의 임의 운영 및 참여로 이제 서로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테스트 및 프로토타입, 설계 경험을 발표하거나 이제 블로그로 올려주시면 은 어, 분명 다른 분들의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또한 해외 사용자 모임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아키텍트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챔피언이 되시면 은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AWS 히어로에 어 선정이 돼서 어더 크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다양한 참여를 어 부탁드립니다 또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저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 페이스북에서 AWS KRG 유저 그룹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슬랙에서도 어,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덥에서도 어, 어, 정기적으로 저희 어, 소모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덥을 통해서 어, 새로 생성되는 어, 소모임이나 활동들을 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